자이 방어구 수정 아 공격수정인가 무기수정을 11강 가보겠습니다 빡 빡빡빡빡빡빡 빡, 빡, 빡, 빡, 빡. 오케이 11강 됐고 어, 이제 안 뜨지 어아 11강 뜨네 아 어 바꿀수있어 바꿀수있어 아 11강 좋아 무기 무기 무기 또 갑시다 아직 두개 더 남았거든요 11강 가자 오게! 요번에 <웃음> 11강 선거 <웃음> 와 이기세를 보라 방어구 10강 No. 아! 방어구! 방어구 식강 이거 재료가 됐고요자 태성님 희귀소환수 여 6발이 있는데 두개 합성해볼까요? 아 지금 다 지르세요! <웃음> 희귀소환수 여 6발이 지금 질러요 지금 <웃음> 아나 이거 미법 깔아줬네 아무도 안 떴네 시스템에 오늘 합성 안돌리는 사람들? 아 이런 그러면 나의 마지막 무기수정 11강 가자! 와, 세 개가 11강이면 대박인데, 이거? Nope. 아, 젠장. 그래, 이건 12강을 가기 위한 밑밥이었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강에 가자. 두개..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둘 중에 하나는 12강 가겠지. 어, 야, 진짜 갔어, 진짜 갔어. 12강 진짜 갔어. <웃음> 와, 이걸, 이거 한개 챙기네. 와, 대박. 어, 손 떨려. 어우 손 떨려. 손 떨려. 이거 나중에 이거 한개 나중에 해야겠다. 아, 손 떨려. 일단은 북해 가서 이제 영원석을 다 가져올게요. 자. 아, 나세개씩밖에 지금 못 바꾸네. 뭘 뺄까? 자, 다 옮겼습니다. 이총 몇개냐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어? 열여섯번이면 여덟번인가? 열번 안되지 않나? 아이씨, 열번이 안되는데? 아, 왜, 뭐야? 계속 왜 딸려? 제발 아니, 아, 분명 열개될줄 알았는데 열개 안되네? 그러면, 열개 만들어야지. 아, 아, 순수한 결정 다 팔아버렸지. 아까, 아, 아, 맞아. 아, 이거 칸 차지한다고 순수한 결정 1다 팔아버렸네. 내가 제작이 안 되네. 아, 스타님, 후네, 감사합니다. 영웅 두 개요. 아, 그전보는 벌써 끝났는데, 아, 참 빨리 오시지. 아, 아까 전, 아, 니 하나 남았어요. 아까 나왜남았나 창고로 다시 가보자. 아, 돈이야. 소리가 안 난다고? 잠깐만요. 이거 소리가 안 났어요. 어, 아, 왜 이래? 진짜네 안나네? 내 오디오에는 들리는데? 아.. 이런..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아 열일곱인데? 아.. 아.. 아 이거 딱 20개 맞춰야 된다고! 아.. 갑자기.. 현기증올것 같다 아.. 빨리 일반.. 일반성 먹으러 가자 하는 김에.. 이거.. 데빌타임? 아 이거 삼천 개구나 이거 열고 여기서 한번 질러볼까? 아 돌아와! 어 뭐야 한 번에 성공했어? 대박이네? <웃음> 데빌 타임 성공했어 이거 루스칼 마석판 두 번째 거 성공했어 실수로 나가게 둘렸는데 성공했네? 씨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웃음> 아 그러네 아 오늘 존버에서 성공하나고 다른 거에서 이렇게 되냐 이게? 야 대박 이게 한 번에 붙네? 이게 몇 초지? 와데빌 38초네 어디서 지금 아, 게임 소리 더러워! 진짜 게임 소리도 안 나네. 게임 소리 안나고 있었구나. 아, 이제 게임 소리 나죠. 아, 이게 아, 헤드스 하면 안 되네. 소리가 안 나오네. 일단 일반 용어도 안 뜨니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전설 20회 도전 아니지? 8번 도전이지. 가자. 힘. 아, 일단 첫 번째 실패. 5, 3, 딱 15개 남았네. 가자. 아, 전설, 이거, 여기에 만지몇번 하는 거야, 지금? 와, 또 실패. 자, 다음 세 번째. 제발, 제발, 제발. 와. 자, <웃음> 이제 네 번째. 네번째 와 네번째 실패 나갔다 와야되나? 보통 이거 몇회한번 성공이지? 다섯번째 아씨와 이거 개수는 진짜 빨리 줄어든다 다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아, 제발 붙어라씨. <웃음> 아, 붙을 때 됐다고. 자, 일곱 번째. 와, 아, 벌써 다인데? 다 썼어 벌써 여덟 번째. 발 말... 와, 이게 안 뜨네. 힘 말고 방어가 전투력 많이 오른다고요. 일단 전투력보다는 공격력이 챙겨가 하기 때문에 무게랑 일단 여기서 가져보자. 이거 두 개, 1600개 지른다. 아! 아 맞네 여기 있었네 너는 붉은 파도가 맞으니까 여기 다 투자하겠습니다 자 선택 아 속보님 속보님 그거 진짜 운이라니까요 속보님은 엄청 잘뜨신거예요 대박. 지쿠스 활떴다. 어? 활 먹었다고? 아. 어, 이거 누나야? 익명이? 누 나야? 어? 지쿠스 활 먹었다고? 와, 대박이네. 오늘 요즘 몇개 먹어? 지쿠스 활. 와, 미쳤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부들부가부들어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홉번째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아, 어, 어, 와, 나, 여기 횟수에서 무조건 하나 뜰줄 알았는데? 아, 정화도 없다. 아니, 하나라도 성공하자. 아, 띠바. 개빡. 아니, 영웅은 진짜 잘 되네. 전설이 안되는거지 어.. 아.. 마지막 갑니다 음... 마지막 전설 쫘다! 아 전설 음... 태아아다터졌군 음... 아.. 제작 갑시다 12강 두개 수정 11강 마지, 마지막 가자 와 합성으로 누가 비슷었다 아.. 내 누적치가 절로 갔어 아.. 씨 아니야 그거 내가 먹었어 아. 내가 먼저 뛰었다. <웃음> 자, 로비 갔다가 좀 빌고 들어가야겠다. 12강, 저 12강 붙어야 되거든? <웃음> 빌어, 빌어, 7강, 빌어, 빌어, 빌어. 7강, 7강 두개 띄우자, 7강 두 개. 12강. 아. 12강. 아, 이것만 띄우면 된다. 이것만 띄우면. 이것만 띄우면 본전이다. 오! 12강! 후! <웃음> <웃음> 와, 오두 개. 어. 어잉! 으아, 시, 시강두 개다. 어, 예스. 야, 와, 이거. 야, 제작. 야, 오늘. 제작... 8강, 8강 뜨네. 야, 오늘, 오늘 브렐란 팔강 가자. <웃음> 오늘 브렐란 팔강 가자. 아, 이거 누구, 누구한테 제작했더라, 이거. 아. 어, 어. 대장장이. 대장장이, 대장장이, 대장장이. 어디있어 자, 7강 주무기 상자. 한 개. 또한 개. 크으, <웃음> 좋았어. <웃음> 가자. 상자 까고. <웃음> 완전 좋아. 자, 어차피 3개 다 기속이고. 셋놈, 두놈? 두놈 중 하나는 8강. 아또한번 빌고 와야되나? 일단 와, 와 뭐..뭐..떠뜨리지? 아.. 맞아 아, 운명이면 못... 축하 안해줘 우리 길드는 뭐..떠뜨리지 뭐..떠뜨리지 아 이거 재물 뭘로 바치지? 재물을 8강하는건 안될거 아니야 일단 영강..영강 영광, 영광 하나 재물로 바치고 아 이거 내가..내가 희귀템이 없다 지금 아.. 헐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사냥 계속 돌리면서 해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한개 날리고 이거, 이거, 이 아니 왜이냐고터이라고거 <웃음> 이거, 이거, 이이이 광두개 터졌고 가자 하나 가자 하아, 가자 가자 가자 팔팔팔팔 팔. 팔. 팔. 불팔 불팔 불팔 아 터졌네 아아한개 터졌고 아 귀걸이를 재물로 바치라고요? 아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 이거 팔수 있는 귀걸인데? 고리를 음. 일단은 한 번. 한번더 초기야. 한번더 초기야. 나갔다 왔다. 한번더 초기야. 초기야. 어, 서리폭풍 요새에서 브렐란 지펀이 누구야? 누가 또 먹었어? 엉기면 자꾸 옆 뒤쪽에서 나오냐고. 아, 그래? 옮기면 나와? 아, <웃음> 짜증나네. <웃음> 진짜. 눈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웃음> 나그 옆에서 할래. <웃음> 아 날려줘. 아, 자 한번 나갔다 왔고요. 그러면 뭘뭘 날려야 되나? 아, 이게 또 붙어버리네. 아, 붙으면 안 되는데. 어, 칠강까지 붙네. 어, 어, 팔강, 8강, 시, 팔강까지 스트레이트인데? 아니 고강이 깨졌으면 팔강을 달렸어야지. 왜 팔강 깨졌다고 딴걸 하고 있는 거? 아, 씨. 시강 그럼 다른 게 8강이 붙잖아. 시강 오케이, 시강 터지고. 아, 이거 없다. 아템이 없다. 아, 씨. 희귀템이 없어. 어, 어, 어,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여기 지급 7급, 7급 방어구 선택 상자가 있었네. 아, 이게 있었네. 아, 오케이. 너 좋은 재물이다, 진짜. 이왕 할 거면은 명예로 받아가지고 대면 하는 거고 실패하면 터지는 거고. 아 여기에 딱 알맞게 어칠 강짜리가 있었네. 자 명예님 명예님 터져 주세요 제발 <웃음> 명예님 터져 주세요. 명예님 오케이. 자 너도 터져 주세요 제발. 아니다. 아까 9강받치고 7강받쳤으니까 해보자. 이건 가능성 있다 이거는 가능성있다 오. 가자 8강 파합합합합합합이합는합까요합합합 <임> 오케이. 8강 성공. 합8강 <웃음> 성공. <웃음> 성공. 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합 이거 추출석 추출하고 추출하고. 예, 착용장비. 아, 착용장비 가야지. 와, 아, <웃음> 8강, 와.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아. 일단, 8강을 하나 성공했다는 거야. 가자. <웃음> 아, 예, 예, 재물을 받쳐야 된다, 재물. 일단 88이면 9로갈수 있으니까. 아, 이거, 브렐란 가자. 브렐란 하나 재물 받치자, 이거는. 어? 브렐란 재물 하나 받친다, 이거는. 두개에요 지금? 아니 팔팔을 하려고 헥! 가자! 컷! 퇴엇! 왓더팍! 어? 야 잠깐만 붙어버렸네? 어? 아 이거 재물재물인데 이거 브레란 이고 이거? 와아 재물인데 이거 아와 이거 재물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 <웃음> 재물이 붙었어요 아, 아이고 일단은 오기거리네. 아이고 여기 아이고야 이거 오기거리네. 이거 바꿔 뛰어야겠다. <웃음> 오기거리도 게이들 드 아니고? 어 일단 게이들. <웃음> 아 이거 오늘 느낌이 강한해서 성공하는 건가? <웃음> 이미 성공했잖여. 아이고야, 아이고야 전투로 고르는 거 봐라. 아이고야, 와. 오우 오우. 오야 어 전투로 2천이 올랐네. 와. 뭐야 또 뭐야 또 마루에서 누가 기걸이먹었네 이렇게 잘또 오네. 와 미치겠네. 하, 아 속보니 옆에 오셨네. 기운 받으시려고 왔구나. 뭐라고요? 속보니 지금 내 옆에 오셨어 지금. <웃음> 자 이거 내가 내 끼던 게 기속이거든? 기속 기걸이야 이거 이거 또 간다. 이거 또 강원 간다. 너도 육강 가라 이제. 기울어 가자 잠깐. 재물이 되든 뭐가 되든 아재물이 돼버렸네 oh 오케이 너가 재물이 됐으면은 이제 아주 응? 어? 화려하게? 이거 이제 팔강 가면 되거든? 지팡이? 자 이거 브렐란 재물 받쳤으니까 팔강 가겠습니다 팔강 뿅. 아 아, 이거 터졌어. 아, 안 되네. 구강. 아, 아니, 터졌다니까. <웃음> 한번 더. 아니, 아니, 터졌어. <웃음> 아, 이거 안 되네. 아. 없어? 어, 없지, 없지. 아. 이거 악마톱벌 돌려볼까? 그래. 아, 오늘, 뭔가 날인데? 악토에서 먹지, 뭐 악토로, 또, 악세 먹고, 그 악세 또 날리면 되니까.